안녕하세요. 펫또예요 다들 이번 여름 함께 보낼 샌들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야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 샌들 진짜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예스, yes, 인 같기도 하고, 노, no, 인거 같기도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쁘면 되니까요. 이번에 소개할 샌들 예루살렘 샌들은 고대 사람들이 신던 슈즈에서 영감을 얻어서 미국에서 탄생된 슈즈예요 이 샌들 사려고 하니까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샌들로만 본격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제가 구매한 디자인부터 소개할게요 이거예요 더굿 셰퍼드 버클이라고 작년에 나온 디자인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지금은 셀럽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소재는 100% 소가죽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천년 염색을 한 가죽이기도 해서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변형되는 슈즈예요 초기에는 가죽 소재 특성상 가루도 날리고 물빠짐이랑 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적어진다고 해요 신발 사이즈는 유럽 사이즈로 36부터 43까지 나오고요 36은 230, 37은 235 이렇게 5단위씩 올려서 계산하시면 돼요 사람들 후기 보니까 이게 정사이즈로 나왔긴 한데 한 사이즈 크게 신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샌들 정사이즈 240보다 한 단계 큰 245, 39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신어보니까 발 뒤꿈치가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37로 교환해서 신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37이 38보다 발볼이 약간 좁아져서 작을까봐 걱정했는데 잘 맞더라고요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A4용지에 발 그려서 측정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교환을 했어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탄색 신발 언박싱을 해볼게요 앞에 보면 발가락 끼는 곳이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버클이 있고 밑면은 이렇게 생겼고 신발 가에는 스티치가 있어요 처음에 신발을 신어봤을 때 솔직히 착용감은 별로였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이 슈즈는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에 맞게 길들어지게 돼서 엄청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발등 부분을 보면 조금 허전해요 신으면 벗겨질 것 같은 느낌? 이건 인터넷에 있는 팁을 가지고 와봤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Q&A를 보고 주문했는데 저랑은 안 맞았어요 이 슈즈는 천연가죽이라서 물에 젖으면 탄력도 떨어지고 마모도 잘 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물을 피해야 할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라고 이 신발 막 신고 나갔다간 그날로 이 고가의 샌들은 사망 샌들 편안하게 막 신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으면 불편하고 물에 닿으면 안 되고 물빠짐 있고 이염 있고 가루도 날리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그래도 저는 샌들이 너무 예뻐서 아껴주면서 신으려고요 이제 다른 슈즈들또 소개해볼게요 제가 소개할 디자인은 슬리퍼 2가지 샌들 7가지 총 9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많죠? 아! 가격은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10만원보다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3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이랑 브라운이 나오고요 탄색은 있는 디자인도 있고 없는 디자인도 있어요 먼저 슬리퍼 27번 디자인 아리에인데요 이건 제가 구매한 디자인 더구 셰퍼드 버클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8번 더구 셰퍼드 버클이 빠졌죠? 이번 년도 신상이고 제가 구매한 것보다 더 인기있는 디자인이에요 이제는 샌들을 소개할게요 이번 디자인 지포라 이거는 쪼리 불편해서 못 신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28번 타마르 버클 앞에 엄지발가락 부분이 Y자로 된 쪼리 형태네요 77번 고란 발등에 커다란 스트랩 두개가 있고요 완전 편안할 것 같은 느낌? 안정적이기도 할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개할 디자인은 이번 연도 신상이에요 79번 아모스 제가 구매한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등에 스트랩이 들어가서 신발을 신었을 때좀더안정적이라고 해요 501번 벤자민 앞에 엄지발가락 끼는 부분이 있고 스트랩은 한개인데 Y자로 생겼어요 뒤꿈치엔 버클이 없어서 정... 사이즈로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519번 배단니 79번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묘하게 달라요 79번보다 뒤꿈치 에 있는 스트랩이 더 얇고 버클의 크기가 더 작아요 마지막 520번 데보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글래디에이터 수즈를 좋아해서 언젠간 꼭 구매할 거예요 앞에 보면 발가락 끼는 부분도 있고 양 사이드엔 스트랩이 달려 있고요 발등에는 신발끈처럼 있어요 이 끈을 그날의 스타일링에 맞춰서 발목에 원하는 모양대로 묶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드레스나 스커트 짧은 팬츠를 입었을 땐 다리 위로 많이 올려서 묶으면 되고 긴 팬츠를 입었을 땐 발목에 묶으면 돼요 예루살렘 샌들 소개 끝! 그럼 안녕! 중요하지 않아요! 예쁘면 되니깐요! 그렇구나.